수련회를 지켜라! 디자이어 레인저! 즐겁게 수련회장으로 가는 와, 우리의 디자이어 레인저! 날씨가 너무 좋다! 푸른 아, 아, 아. 하늘이 마치 내 호수같은 눈빛 같지 않니? 어때? 입냄새 나니까 저리 치워! 여름 수련에 정말 기대된다! 야호! 응! 맞아! 하지만 그들은 곧 닥칠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난 세상에서 즐거운 게 제일 싫어!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수레회를 재미없게 만들어주지 마음몬! 마음몬은 <목소리로>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을 짜증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어리석은 지구 순장들! 마음몬의 짜증빔을 맛보아주지! 마음몬! 본때를 보여주라! 수어... 따아악... 비자열 제자... 아 찬양 소리 시끄러워! 짜증나! 수련회 시작 전까지 기도로 준비하자 야! 야, 더운데 잠이나 자자 비가 와도 더워도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아, 아, 더워! 왜 자꾸 이렇게 비를 맞는 거야? 한편 디자이어 레인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룰루랄라 수련회 장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제 필 시간인데 얘네 땡땡이 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좀비 놀이 중인가?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신 차려봐, 베이비. 아 순장님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땡땡이 치고 같이 수업 까요 어? 그 그럴까? 아! 정신 차려 바보야! 우리 수련회 가야 한다고! 어서 학생들을 깨워서 수련장으로 데리고 가자. 응, 그래. 그럴 순 없을걸. 에이! 아! <웃음> <웃음> 수련대를 지켜라, 디자이어 레인저. 노래를 가자 갔싸 <웃음> 다같이 변신하자 오케이 디자이너님 변신 t 레드동의 소자 레드레인저 그린동의 소자 그린덩의 이어린의자이크레인저여주팡이 오렌지동인데왜 옐로우인거야? 신경쓰지 말고 적들에게 집중해! 사람들 인생의 더닝포인트인 여름수레를 방해하다니 용서할수 없다! 이래 여수라 <웃음> 용서할수없다! <웃음> 수없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돼! 디제이어 레이저를 공격해라! 공격공격공격라 <웃음> <웃음> <웃음> 야야야아 아.. 기 야! 막았다! 피하면서 얼굴을 빵! 정 빵빵이! 아 뼈가 졌어! 나의 총알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지! 오늘 처음 쏘니까 블루베리 샷건! 류요 와가 탭키오 크레이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사 빵야 핑크채로 빵야 주겠어 일렉트로닉 빵야 이글거리는 화염의 간지폭발 어야빵 태양초 고추장 소스 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 같이 볼링 발칸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볼링, 볼링 발칸! 밀로레인저 서치! 오케이! 오! 어! 어! 어! 오케이! 볼링 발칸! 스트라이프! 애들이 아, 어딨지? 아, 오늘도 거치에. 수련회를 지킨 디자이어 레이저 저거 뭐지? 저기, 저기 있다!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농땡이 피우지마!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 아, 우리 집회 늦은 거 실화냐? 이응 그래 어서 일어나서 집회장으로 가자! 이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하는 거야! 응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손잡고 갈래? 손목가지 비틀어지지 않으려면 조심해!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와짜 웃겼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수련회를 지키기 위해 디자이어 레인저는 출동한다!